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 목입니다. 오늘은 축장면에 있는 일광리 주말농장 및 전원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밥매매를 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여기는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입니다. 왼쪽에 조금 큰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로 옆에 있는 콩밭이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도로 폭은 차한대 정도 다닐 수 있습니다. 콩밭은 길이가 아주 길게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산이 있는 골짜기 반매매입니다. 한 사람이 구입하셔서 전원주택을 지으시고, 나머지는 주말농장으로 이용해도 좋을 것 같은 반 매매입니다. 혹은 두 사람이 구입을 하셔서 반반 나누어도 도로 여건이 아주 좋기 때문에 충분히 두 사람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큰 창고 같이 보이는 건물은 우산은 아니고 사과 창고입니다. 주변에 사과나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과용 창고입니다. 도로의 일직선으로 아주 잘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방향은 현재 남동향으로 길게 접혀져 있습니다. 콩이 아주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농막을 하나 설치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 위치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매매할 밭입니다. 앞쪽에 있는 창고는 우산은 아니고 사과창고입니다. 사방으로 산이 아주 잘보이는 위치입니다. 이곳은 보정관리지역이고 수변관리지역입니다. 반대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변 구역입니다. 낙동강 수변 구역은 여기서 하류로 조금 내려가면 영천댐이 있어서 낙동강 수변 구역입니다. 이곳에는 우산은 없습니다. 조그만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정말 물이 깨끗한 곳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계대상물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면적은 1643저음에다 497폐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도로에 접혀져 있으며 도로 소유는 국유지입니다.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중의 하나로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한 지역. 용도구역은 낙동강수병구역입니다 수변구역은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 섬진강수계의 사대강수계로 나누어 전국에 약 10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지정되어 있다. 사전조사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지정되거나 제외되기도 한다. 이곳은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 되어 있고 용도구역은 수변구역이라 환경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금표율 20%와 용적률 80%로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를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3 3제곱미터당 금액은 16만원이며 매매금액은 8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